스탠딩, 릴릭 스튜디오의 베이스입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것은 엄청난 것은 아니지만 대단한 겁니다. 바로 릴릭 스튜디오에서 여러분께 무료,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배경화면입니다. 바로 이 상점에서 4,400원밖에 안하는 월페이퍼 엔진을 구매하시면 그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 무료라 해서 전부는 아니죠. 조금의 성인는 필요한데요. 그냥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버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멤버들의 로고가 새겨진 비서, 새겨진 구조물이 있는 배경과 여러분들의 마우스로 직접 움직일 수 있으면서 멤버 아이콘이 따라다니는 배경이 있습니다. 원하시는 걸 하나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월페이퍼 엔진이 없으신 분들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. 이미지 버전인 배경화면이 또 있으니까요. 위 배경화면들은 정말로 많은 노력이 들어간 릴릭스디오의 완성품입니다. 잘 써주세요. 감사합니다. 리액스튜디오의 베이스였습니다